안녕하세요. 한씨 아저씨입니다. 지금 호식이 두 마리 치킨에서 불짬뽕 치킨하고 간장 치킨, 원 플러스 원을 주문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22,000원 짜리, 어, 제품입니다. 한번 내용물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한쪽에는 간장 치킨, 한쪽에는 불짬뽕, 불맛 치킨.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고기만 해도 굉장히 맵게 생겼네요 여기 콜라 작은거 하나와 어 치킨무가 함께 어 배달이 됐습니다 자 이제 한번 맛을 보고 어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불짬뽕 맛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스 맛이 기존 양념 맛하고 완전 히 달라요. 아, 굉장히 매운 맛은 아닌데 맛의 느낌이 좀 많이 다릅니다. 매콤하고 기존의 양념 맛과는 좀 차별화된 맛이에요. 한번 더 먹어볼게요. 제 개인적으로는 다시 사서 먹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양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불짬뽕 맛은 좀 맵지만 개운한 맛이 있네요. 오히려 기존의 양념보다 좀 차별화된 맛인 것 같아요. 아주 맛있습니다. 지금 닭다리 한 마리를 다 뜯어 먹었는데요. 매운맛이 먹고 나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오네요.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좀잘 맞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이름이 불짬뽕 치킨이 아니고 땡초불꽃 치킨이네요. 땡초불꽃 치킨, 간장소스 치킨, 코시기 두마리. 자, 이번에는 간장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간장 맛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음... 역시 늘 먹어왔던 짭조름한 간장맛이 아주 미각을 자극해줍니다 이 간장 맛하고 제가 예전에 맨날 후라이드를 시켜먹었었는데 지금 땡초불꽃을 1000원을 더 주고 22,000원에 지금 시킨건데 여기 콜라 하나 포함해가지고 음저 같으면 앞으로 땡초불꽃 플러스 간장소스 치킨을 시킬 것 같습니다 간장을 먹을 때 매운맛을 또 잡아주고요. 요 땡추불꽃이 양념은 싫어하는데 후라이드로 말고 뭔가 좀 색다른 거 먹고 싶은 분들에게는 요 매운맛이 괜찮네요. 기존의 그 양념의 그 뭐랄까요? 그 정형화된 그 맛이 아니고 약간 깔끔하면서 매운맛입니다. 그래서 매운 치킨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요 간장과 땡초 불꽃치킨 22,000원짜리 조합을 추천해드립니다. 이상 한씨 아저씨였습니다.